민지적 시점! 오늘은 조용조용히 말할게요. 가족들이 자고 있어서 라고 했으나 너무 소근소근돼서 새로 더빙을 합니다. 단점을 파헤친다면서 되게 열심히 시원을 하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총세 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물광 리프팅으로 유명한 LDM 웰컴에사에서 만든 가정용 LDM 스킨오바 소개해드릴 거고요. 다음은 마이프라고 하는 집속 초음파 아시죠? 속에서 당겨주는 타이트닝으로 좋은 가정용 슈링크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던 마이프 세 번째는 고주파 마사지라는 핵심 기능에 집중한 유아에 대해서도 제찐 경험 들려드릴게요 우선 세개 중에 보사야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피바피, 피부 바이 피부 입니다 세 가지가 역할과 기능이 아예 달라요 건성이라 수분 충전, 진정이 필요할 때는 가정용 LDM 늘어진 피부를 조여주고 타이트닝 해주고 싶다면 가정용 슈링크 라고 불리는 마이프 피부 속의 탄력이 은근하게 오동통하게 차오르고 싶다면 뉴아 먼저 가정용 LDM, 공식 자료부터 한번 볼까요? 보통 초음파라고 하면 1MHz, 3MHz가 많대요. 이 왼쪽 두 개요. 앞두 가지의 경우에는 피부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에너지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LDM의 핵심은 맨 오른쪽 10MHz에요. 초음파 파장이 10MHz로 표피와 진피조직에 집중적으로 작용이 되고요 수분과 재생능력 회복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징 하는 미세한 진동소리가 피부 속으로 들어와서 귀까지 전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써보니까 수분, 진정, 홍조 관리에 굉장히 좋은데 림프 마사지 하는 방향으로 요렇게 요렇게 피부야 진정되라, 수분 끌어와라 하면서 썼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고 난 후로는 실제로 악건성이라고 생각했던 게 확연히 줄었어요 원래 악건성이고 얇은 피부였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준 아이 속부터 건강해질 수 있는 피부로 가꿔준 아이여서 좋았습니다 저도 집에서 매일매일 쓸수 있다는 거, 내 방에 있다는 거 매번 LDM 받으러 피부과 가기 번거롭다는 거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집순이에게는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총평을 주고 싶습니다 장점은 여기까지 단점도 말해야겠죠 단점은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2, 3년 전에도 370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요즘엔 그래도 다행히 렌탈이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밖에 단점을 또 뽑자면 스펙타클한 효과가 한 번에 확 오는 건 아니에요 LDM 특징이기도 하겠죠 수분 진정 관리를 서서히 도와주기 때문에 저녁에 크림 바를 때 스킨케어 할때 틈틈이 꾸준히 써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집촉 초음파 가정용 슈링크 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던 마이프 인데요 공식 자료부터 먼저 또 보면 어, 집약적인 초음파 에너지를 진피층까지 작용을 해줘서 피부를 속에서 조여주는 역할로 만들어진 아이고요 전원을 켜면총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약해서 여린 피부인 분들 3단계는 강해서 난좀 강해도 돼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요 저는 홍조가 있는 볼 쪽은 1단을 했었고요 얼굴 라인이나 얼굴형 조여주는 부분은 3단계를 써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오래 꾸준히 써온 제품이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음, 슈링크에게 많이 비유를 했는데 물론 피부과의 슈링크가 강력하겠죠. 하지만 저처럼 민감 피부여서 홍조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이런 가정용의 정도가 더 좋더라고요. 피부과만큼 강하지는 않다는 것이 아쉬운 점일 수 있겠는데 그게 저는 오히려 저에게 장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뉴화도 가볼까요? 어, 세 가지의 전극이 우리 뭐 주름 개선이나 콜라겐 탄력 증진을 도와준다고 라 나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뉴화의 경우에는 다이나믹하게 와 변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은근하게 얼굴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오동통하게 좀 차오른 느낌, 콜라겐이나 탄력이 차오른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버튼을 실제로 누르면 깜빡깜빡하고요. 일단 2단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크림을 발라주고 얼굴에 뭉쳐있는 노폐물을 좀 녹여주고 부드럽게 배출해 준다는 느낌으로 림프 마사지를 또 해줬고요 살짝 붉은 열감이 올라온 게 보여요 피부의 민감도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하진 않아요 조심스럽게 하나를 고백하자면 처음 유아를 쓰고 난 다음날에 여드름이 폭발을 했어요 사실 여드름 피부는 아니거든요 원래 새로운 거 썼을 때 첫날이 좀 그렇고 나중에 괜찮잖아요 실제로 유아도 그랬고요 피부에 맞는지 과도기를 잘 시험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유아 역시 스펙테크란 변화를 준다기 보다는 정말 나만 알수 있고 내 지인들만 느끼는 차이 어? 요 정도 느낌이었어요 있던 주름이 펴지고 이런 건 절대 가정용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피부과에 평상시안갈때 꾸준히 관리하고 싶다 그런 용도로 선택하면 좋겠어요 이건 말할까 말까 고민한 건데 앞서 두 가지는 충전이 가능해서 무선 충전으로, 무선으로서 쓸수 있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도 쓸수 있고 이방저방 준비하러 돌아다닐 때 되게 쓰기 용이해요 하지만 유아는 충전식이 아닙니다 선이 있어야 돼요 뭐 강력한 고주파를 내기 위해서라면 피부를 위해 양보하자 민지적 시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구독할 시점 좋아요 시점